너를 데려갈까? 아들을 데려갈까? 네가 죽을라고 갔냐? 살라고 갔냐? 어릴 때부터 조금 남다른 느낌이 좀있기도 했고 20대 초반 때 시작이 됐어요. 이제 점집을 찾아다녀서 무속 계통으로 가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래고 거짓 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갖고 내림을 처음 하게 되었어요. 11년도 2011년도에 처음 받았고 2012년도에 다시 한번 두 번째 굿을 하게 됐고요. 방송을 이 보게 됐다가 우연찮게 선생님도 한 분을 찾아뵈서 했더니 정리가 안 됐고 처음에 한게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고 다시 두 번째 그때 내림을 다시 했어요. 그때 작두 탈때 당시에는 호명은 하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군 날짜 잡기 직전에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할아버지를 뺐고 지인 같이 잠깐 저희 집에 잠깐 머물렀던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도 하면서 그분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까만 옷에 막 머리가 크고 뿔들 달리신 할아버지를 봤다고 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다고 저도 그런 분을 봤다. 하면서 이제 하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치우천왕이라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어요. 애기도 뭔가가 제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애기도 뭔가가 원 산을 보고 뭔가 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런 모습도 많이 봤고요. 지금도 보면 한 번씩 그러니까 알수 없는 말들을 한 번씩 할 때도 있어요. 애기가 제가. 이쪽 계통을 가던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 이 다른 길을 가려고 해도 이렇게 잡혀지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중간인가 냄보이 가갖고 이것도 할수 없고 저것도 할수 없고 그래서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당을 차리려면 신굿을 했을 거 아니야. 저렇게 모셨을 때는 그럼 제대로 모시든지. 처음 굿을 했을 때, 음.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이제 저희 친할머니라고 저는 처음에는 음. 저희 바로 이때 친할머니 음.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를 저를 데리고 많이 다니셨었어요. 음, 음.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놀이터 놀이터가 절이었어요. 저한테는 어릴 때부터 음. 그 그러니까 할머니가 많이 비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음. 그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린 코 타고, 한 1년 조금 넘으니까, 옷을 입고, 꿈에 나타나셨는데, 그, 돌아가실 때 있는 그, 배옷, 수위, 아, 아, 아. 베이지 색깔 수위를 입고, 이렇게 딸랑딸랑거리는 방울, 그러니까, 음. 이런 방울은 아닌데, 종같이 음. 생긴 그, 불, 절에 가면 음. 있는 그런 걸 하나 들고, 딸랑딸랑 하시면서 저한테 음. 안쓰럽게 되게 쳐다보는 꿈을 음. 꿨었어요. 음. 그때 이후로부터는 할머니, 가 계신다는 느낌이 전혀 좀 없었던 응. 거거든요. 응. 그끔 이후로는 조상이 좋아하고 영적으로는 열려 있어서 왕래는 하지만 뿌리 자체 남씨의 줄도 네가 못 찾았고, 네. 어 그다음 네가 시집을 갔지 시댁 줄 풀었어? 아, 저... 전혀 풀지도 않았고. 네. 그러면 네가 처음 신은이 아니잖아 지금, 네. 그렇지? 그러면 너가 네가 뭐 결혼하기 전에 어릴 때 뭔지는 모르지만 네. 그게 신병이다. 다 신을 받아야 된다 하니까 받았다 쳐. 어차피 네가 17, 18때 신바람이 불어. 네가 그 남시가정을 보면 네. 이렇게 불사를 많이 모시고 네. 절에 시주를 많이 했던 할머니가 계시고 외줄에는 불리던 분리, 할머니가 보여. 네. 그치? 네. 그럼 이 줄에서 온건 맞아. 결혼 전에는. 네. 그렇지만 네가 남시지. 남시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그러고 뭐 박씨가 와서 도와주든 합수를 하는 거는 가능한 얘기지만 남씨 뿌리조차도 네가 알지를 못하고 조상도 풀지를 않은 상태에서 네가 첫 신구도 분명히 박씨줄로 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네는 답답한 거야 해도 별 우리가 무당으로서든 뭐 인간으로서든 삶이 질이 다 떨어지지 좋아지진 않았을 거라고 네, 그렇 네. 그러면 내 주인공을 못 찾으니까 내가 어디가 품질을? 진날도 뻔안 했으니까 효과가 없던 거야. 그럼 니는 답답함이 커지고, 네. 몸이 아프든, 뭐 다른 일을 해도 자꾸 변덕이 생기고, 네. 할 수가 없었으니까 퇴송을 했겠지. 근데 네가 퇴송을 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고, 너가 윗줄 조상 할머니도 모시다가 이걸 제대로 해왕을 안 하신 것 같아. 뭐든 네가 이렇게 첫 시작부터가 다 잘못된 거야. 이걸 잘해도 네가 네 사주에는 불리기가 되게 힘든데 네. 어차피 너는 빌고 살아야 되는 거 맞아. 조상이 너를 좋아해. 신이 좋아하는 사주가 있고 조상이 좋아하는 사주가 있고 살이 잘 걸리는 사주가 있고 네. 쉽게 말하면 을 네. 근데 너그남신집을 보면 절에 불사를 되게 많이 하던 집이야. 네. 이 줄매기를 받고 너는 태어났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네 말대로 우리 터 삼아. 할머니 따라 절에 가고 그게 너도 좋았으니까 네. 네. 네 사주에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좋지. 네. 거리낌이 없어. 어. 근데 네가 어디 가면 다 신을 받아라 해서 신굿을 했지 처음에. 네네. 근데 남신은 전혀 모르겠고. 맞아. 어, 외줄로 받았어. 네. 그외주부리도 네처럼 신을 모시다가 이걸 제대로 못 하고 네, 이렇게 해양을 태성도 제대로 못 하고. 네, 그런 분이 돼요. 그래, 이분이 네한테 지금 다와 있는 거야. 이분이 네한테는 불사라고 오고 대신이라고 오고. 네. 그럼 너도 그걸 회양을 똑바로 못했잖아. 했어? 진짜 신이었으면 네가 그걸 갖다 버렸는데 네가 살겠어? 진짜 신이었으면 네가 제대로 불렸겠지. 그러고 나를 보면 남씨든 여기 박씨든 조씨든 사고로 갔든지 조금 자살을 했든지 일찍 하신 분이. 저희 친가 쪽에 두 어? 분이 계세요. 어. 뭐 아버지 형제자야? 네. 예. 음. 두 분, 큰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 자살을 했어? 자살을 하신 분 이분이 첫째는 니한테 제일 많이 왕래를 해서 너도 성격이 순한 것 같지만 순하지 않아 네. 욱할 때는 너도 눈에 보이는 거 없어 그래 자살한 영가가 이렇게 나온 집에 네가 무당으로 가기가 쉽겠니? 어렵겠니? 힘들죠 <웃음> 그럼 이 자살한 영가라도 풀어주든지 풀어줬니? 아니요 전혀 안한거 네가 아프고 자꾸 다치든 이런 이유가 일어나는 것도 이런 기운들에 계속 갇혀 있는 거야, 현재. 네. 갇혀 있으니까 아무리 네가 사회생활을 하고 싶고 뭔가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뭔가 해보고 싶어도 의지가 나더라도 작심삼일이야 아, 이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기도를 그러면 내가 빡세게 해서라도 뭘 해야 되겠다 하면 3일을 못 넘겨. 네. 하루만 하면 지치고 다음날 되면 뭔가 못할 일이 자꾸 생겨. 방해를 어, 하는 거야. 변동이 생기거나 음. 일이 생기거나 음. 음. 그게, 그게 뭐고, 벌써 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 어디로 뚫고 나야, 나가야 될지 방향이 전혀 잡히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살아. 그래서 오늘은 아닌 분들은 다내 모실 거고, 네. 아들 때문에 조시든, 뭐 남시든, 뭐 너네 외줄이든, 오시는 줄매기에 너를 도와주지 못하는 조상들, 네. 그 한이 많아서 그 원정을 풀자고 하는 조상들은 보낼 거고, 네.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물어도 네가 견뎌야 돼. 여기서 더 이상 흔들리고 또 찝쩍거려가지고 또 신고 타고 면 벌밖에 안 돼. 그게 너는 잘하자고 한게네가아들 죽이는 일이고 네 인생을 망조를 들게 하는 일이야.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판단내서 어떤 길이 됐든 네가 알수 있게끔 더 도와줄 테니까 일단 집에 있는 기물들은 다 챙겨가자 네, 네 이게 전안고니 선생님이랑 기도 갔을 때요 음. 이제 제물로 산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어가고 그냥 묶어서 그냥 올려다 놨거든요 이게 예, 어쨌든 네가 신당이라 우선은 간이 신당으로 해놓은 거지? 그, 그쵸 어? 음. 일단 한번 음. 오늘 날에 해오는가의 민년이여 달에 올 세운 5월이라 일진을 예. 잡아 스무아흘의 검음날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 칠성로라 대동안에 우리 조시가정 남시명다 우리 열축생의 나라 남시기주, 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녕 몰라서 왔느냐? 내 길이 아닌데 자꾸 누군가에 의해서 빌었던 줄은 있고, 남시가정에 어, 불렸던 할머니가 있지만, 제대로 다 못하시고, 어, 그 원정이 많아 칠성에 한이 되고 신명의 한이 되고 원이 되어 너보고 좀 알아달라 한 것뿐인데 그분들의 원정을 풀자고 니를 통해서 뭔가 알아달라고 했지만 니는 자꾸 신에 꽂히고 이곳 해도 좀 있으면 몇달 지나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안하며 니는 또갈 건데 어,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게 누가 와서 니를 이렇게 찌르는지 오늘 다 해도 그게 어느 정도 사람이 지나가면 잊어먹고 또 가게 돼. 그럼 또그 똑같은 실수를 또 해. 그래서 오늘날에 네. 우리 조시가정 남시 명당 이 가정 명당에 첫째는 명이 없으니 어, 건강에 오래 살 명을 못 갖고 태어났으니 빌어서 명을 잊고 살아라 라는 사주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 남시가정이든 조시가정이든 양주부를 다 치고 온 건데 그걸 다 신으로 고치고 신을 받아서 불려야 된다 생각을 해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은 뭐가 잘못됐고 그치요. 그러면 신을 모셨으면 어떤 신을 모셔서 못 불리고 있었고 예. 모셨다 없었다 왜 이거를 자꾸 해야 되는지를 <웃음> 이유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정성 드릴 적에 조시가족 남시명다자 네. 뭐가 잘못됐고 네.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지 차, 차례차례 한번 밝혀봅시다 내가 너를 점을 찍고 어, 너한테 내 살아온 정은다못 푸는 거 돈에 퍼부지고 인간에 퍼부진 거 한번 풀어보자 어, 너가 삼촌자다 한이야 원이야 인생 진짜 역 같네 어 아니야 너도 그 생각하고 살았잖아 인생 진짜 뭐 같네 니도 사는 게 아버지가 있으면 뭐하고 엄마가 있으면 뭐하노 아니야 니가 아버지 사랑을 받아봤나 엄마가 니를 낳았다고 따뜻하게 니네 손잡고 어, 니네 원하는 관계 사정이라 했나 어, 너무 많아 버림 아닌 버림이지 어, 그래도 나도 한방에 뭘 잘살아보려고 한다 하는 것마다 안되고 음, 나도 잘살아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고 형제한테 그랬던뜬거리고 싶다 니네 알다시피 제일 큰 형이 우리 다 무시한다 우리가 말도 안한다 형제라고 취급도 안한다 아니야? 어. 저거만 장부 잘 살지. 힘들다 해도 절대 우리 손 잡아준 적도 없고 네. 그래서 너가보지도 네. 불쌍하고 응. 나도 나는 살라고 막 해도 소용없고 어. 아차하는 순간 죽어 보니까 죽으려고 했겠나 홧김에 어. 했는 게눈 뜨고 보니까 황천당이고 저승길이다. 그게 너무 억울해서 그러고 니가 불쌍한 그 마음이 있었어 니한테 제일 많이 찾아왔다. 불납해서 죄송해 어? 불납해서 죄송해 섭섭하더라. 많이 섭섭하더라. 니가 점점 점집을 한두 번한백 군데 갔다. 아니냐? 그슬 한두 번 했나? 어? 손가락 꼽을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어떻게 당신이 할머니하고 삼촌하고 한번더 말해주냐? 좀 당해서. 해주시는 줄 알았어. 그거 응. 남시 집하고는 무식해가 상종을 하지 쉽다. 앞도 없다, 뒤도 없다. 응? 자기 하고 싶으면만 하고 소리만 맹맹 지르는데 내가 타협 안 보지. 내가 그래도 불리도할맨데내 엄마한테 내가 아무리 왕래를 해도 몰라주니. 네 혼자 또쪽 떨어져. 저렇게 사는 게 너무 불쌍했어. 내가 한번 도와줄까? 그럼요. 좀 살까? 많이 왕래하고 내가 빌었던 공로로 하자고 나도 그때 모셨다가 없앴다가, 모셨다가 없앴다가 그런 줄매기에 이칠승이어 정도 풀어보고 너도 좀 빌어야. 네가 살길이 열리니 알아라고 왔더니 나를 대신이라고 다감준다 불사 대신 용궁줄로 아니냐? 내가 물에 가서 빌고 이 남식집 절에 가서 빌어도 나는 물에 물로 산으로 어. 옛날에 이렇게 다라이고빌러다니던 어. 할매다 어. 산반 물반 계곡에 가서 빌고 무당하자남시고 뭐가 다 필요 없다 내 말씀 준다 잘 해야지 네가 나를 똑바로 안 받아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거잖아 내가 조금 더 닦아야 도술이 생기지 어. 이래가지고 도술이 안 생긴다 그래니가 모셨다가 없애고 모셨다가 없애고 이런 경기 되는 거고 다시 해볼라나? 그래서 오늘은 여기 외조불이는 다 오시면 안 되는 줄이다. 니한테 도와줄 수도 없고 외조부리는 박씨는 박씨대로 자손들한테 도와주러 가듯 그 원정을 풀러 가야지. 그래서 이 원정을 첫째는 외조부이의 분리된 이 줄에서도 너한테 불쌍해서 엄마가 니를 다못 키우고 간 죄책감에 조상이라도 몸에 거기라도 주려고 첫째는 시작이 된 건데 네가 시작을 잘못하다 보니까 할머니도 변하게 되고 할머니가 왔겠니 그 끝에 다른 허주들이 따라 붙으니까 할머니도 꼼짝을 못 하는 격이다. 그래서 오늘 박씨가 예. 대신이라고 오고 지금도 이번에도 대신이라고 예줄에서 모신 이 줄도 다 내보낼거니 그리 알아 심장을 하란다. 이렇게 조시가정 남시명당 부정영장 가려내고 허조신 예. 다 물려낼 때 이렇게 네가 용신줄로 용신의 이름을 짓고 다 했던 주 내기 청춘의 원앙들이다 그러고 네한테는 이 기운들이 살수가 자꾸 끼어든다 오늘 이렇게 잘 가리하고 나면 이렇게 소원대로 살 수가 있고 오늘날에 조시가정 남시명당에 너는 그 어떤 것도 당부가 모실 수가 없다 훗날에 너가 신랑을 보나 아들 때문에 조시가정 불살머니명절라고그러고 네가 직업으로 가고 건강해지며 네가 앞으로 장사를 하든뭘 이렇게 할때 업으로만 할수 있어도 네가 뭔가 잘못 모시면 또이 기운들을 다 타고 와 그러니까 아예 모실 생각을 하지 마라 그 어떤 것도 모실 생각을 하지 마 네가 공을 들이고 살지 어 네가 돈을 벌어서 대접을 하고 살지언정 네가 집에서 모시는 건안 된다 알았지? 그래서 오늘은 잠시 이렇게 길문 열어놓고 네. 조시가정 남시명당 차례차례 산신의 길문 열고 네. 용신의 사회수부 용신의 길문 열어 일곱 칠성님네 길문 열어 남시부인이 네.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아들내이 떨어져 있어도 잘살수 있도록 오늘의 길 열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해라 우리 조시가정 남시명당 어쨌든 우리 남시 부인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모르고 했으면 오늘은 깨우쳐가는 날이고 어, 조상의 가리간 잡으면 가리를 잡는 날이다. 아무리 무당을 안 한다 해도 신의 역겠느냐. 가정마다 지키는 가오신이 계시고 사람마다 다 몸주신이 계시고 어떤 줄명에 해서그 신명이 너를 이런 날짜로 점주할 때 어떻게 쓰자고 너를 점주했는지도 네가 모르고 뭔가를 시작하다 보니까 막연히 남들하고 똑같겠지. 남들하고 다 평범하게 네. 살고 싶은 게 니가 어찌보면 소망이었을 수도 있고, 네. 그 끝에 신명이 자꾸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 그게 기대에 모 하고 싶었겠지. 그지? 그래서 오늘은 네. 우리 조시가정 남시명당, 어떤 산신의 문을 열고, 네. 다 어떤 산 용왕의 전개를 받아, 칠성임의 명을 받고 이 가정명당을 누가 지키는 시인지 네. 판단을 내어, 우리 남시부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한번, 어, 가리를 잡고, 그 다음에 어떤 벌이 있어서 네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되고 가는 곳뿐만 아니왜 그런 인연밖에 안되면서 좋은 인연은네가 바른 길로 가지 못했는지 어떤 벌이 있어서 그런지도 오늘 찾아서 낱낱이 가려주게끔 활도명산의 예. 길문 열고 사회수부영온의 길문 열어 일곱 칠승의 손길 잡고 이 가정에서 한번 판단해 자 조시가정 남시명당은 다 신을 모셨다가 제대로 굴리지 못하고, 제대로 내 모실 때, 어, 태양을 제대로 하지 못한 벌이 너무 세다. 네. 절을 가도 마무리가 안 되고, 신당을 차려도 마무리가 안 되고, 교회를 가도 마무리가 안 되고, 찝쩍거리기만 다 찝쩍찝쩍 해놓은 격이야. 네. 이게, 아까 그렇게 전조 때부터 이게 완전 같이 내려오니까, 조시든 남시든, 뭐 박시든 다 무너진 격이다. 네. 어디든 사람이, 어, 가정에 윤기 하나 없고, 집집마다 상담원이 다 끊어지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역할 해야 되고 아들이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이 바람이 너무 부는 거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니도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고 한우리가 건강에 커기가 너무 힘이 든다 자식 때문이라도 알았지? 네. 어, 이제부터는 마음을 니가 잘 잡고 방법은 하나하나 차례차례 다 알려줄 테니 어, 그렇게 따라주면 니도 건강하게 돈 벌고 그렇죠. 어, 그래도 사회에 필요한 사람 되고 아이한테도 좋은 엄마 어. 그거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지? 네. 더 욕심 있어? 아니, 없어요. 없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벌이 있으면 오늘 벌을 닦는 날이고 살이 끼면 살을 걷는 오, 날이고 네. 허주어 신의 신노름에 보이지 않는 이 기운에 감겨 있으며 네. 어, 오늘은 다 걷어서 맑게 하는 날이니 썩딱 걷으러 가세요 <웃음> 남씨가 에 너가 할아버지 예. 어 할아버지 형제분 예. 여기는 다 나라에 이런 걸고 살았다. 네. 어, 아, 아니냐. 다 그렇구나. 공무원 다 공직에 네. 다 살았다. 할아버지 때까지는 공직에 살면서 내가 내다. 그럼요. 어, 어. 내 말이 꼭 법이다. 어. 가서도 내 말이 법이고 네. 집에서도 와 법이다. 어. 그까이다뭐필요했나내가 할매가 저래 가고 하는 거야. 어, 할매 할 일이 꼭 그런 거 모른다. 네. 어. 그래서 가부장 중이고 왜볼 수고? 딱그랬으나 그래 죽을지 몰랐고, 뱀이 뭐 어떻고, 뭐 고라니 뭐 어떻고, 산짐승, 들짐승이 뭐 어떻노, 내가 다 잡지. 그런데 죽고 보니 이게 영산이 걸리고, 그 벌이 쓰다 보니 내 자식들이 하나같이 풀리지도 않고 다 청춘에 명이 가는 격이다. 어늘날 해를 잡느냐 하셨고 왔고 할아버지 형제 중에 어 결혼 못하고 가신 분어 전쟁 통에 어 가신 분 손길 잡고 이렇게 들어오고. 아 어, 오늘날에 아까 삼촌자 왔듯이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해아된다 <웃음> <웃음> 어, 열받는다 세상이 진짜 엑스 너도 여기 딱 갇혀 살아 이것도 고지 몰라 샌지 모른다 지가 인정해야 맞고 똥이 된장인지 먹어봐야 인정하고 새심줄 이런 새심줄이 없다 어 맞잖아 틀렸냐 삐를 절대 말안 한다. 네 속에 그렇게 눈물이가 수십 마리가 담고 있는데, 우리도 아무리 어이, 어뭐 뭐가 특징인지, 뭐가 힘든지 절대 말안 한다. 이꽉 담는 거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다. 그래서 속이 천불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담는 것도 이 아이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주명에게서 왔는 거 오늘 이렇게 조상고에 밀고음 영상에 매인 거 풀어주신다니 그거 풀고 닦아서 갈 거고. 남신 아저 조모 할머니 눈물 짓고 저렀습니다. 새끼 새끼내 새끼야. 불쌍한 내네 새끼야.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한 네가. 그러지 말라고 할머니가. 네 지켜주려고 허리가 부끄러지고. 나도 네가 어떤 데하는건 불쌍한 것도 화가 나고. 너무 애가 탔다. 그래도 내 새끼 잘 커서 여기까지 일어 있어서 고맙다. 그러고 또 할매 짓다. 할매 아버지를 그렇게 가르친나 싶고 못 잡아줘서 얼마나 흔히 심한 고생두고. 이런 지점은 지우고 네가 말하기 싫어 안했겠나 말할 수 없으니 말 안했고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으니까 말 못하고 언제 끈적이고 네 하고 싶은 걸다모시게줬어면 하고 그래도 할미는 네가 있어서 행복했는데 네가 있어서 좋았는데 넌 힘들었지? 어. 그러지 말고 정신을 똑바빠 차리고 할머니처럼 지내고 살아야 된다. 우리 예, 선생님 손잡고 그래서 니도 지키고 저 아이도 지켜라. 왜래 똑같이 니가 엄마한테 사랑 못 받지 저 아이테도 이런 거 주냐. 어. 그럴 거지? 어. 저저도보을 따라서 살아도 새끼는 왔다 갔다 지키고 애기 역할 해라. 네. 니가 그게 한이 했는데 너도 이렇게 살 거냐. 정신 차릴게요. 할수 있지. 나는 다른 거 다. 그래서 니가 이만 좋고 니가은 아이 엄마 역할 마음이 알면 다른 거 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자 손을 손질 잡고 예. 너 많이 하고 니가 어, 또 이제 이렇게 할머니들은 이렇게 조상님들 오늘 가서 올라가시는데 자 남씨가 좀더집게는 그렇죠. 아닌데 프리도 할머니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박시지마아냐야 니가 박시지마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다 화가 난 거야 뒤집어진 거야 기다리다가 죄송해요 그래서 뭐 나도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던 거 오늘 여기까지 와서 나도 직접 했던 거 오늘 서 걷어갈 테니 그리야 같은 데 이렇게 산신의 문을 열고 산신의 네. 길문을 열어서 벌전은 벌전대로 목술지어 닦아내고 조상님들 이렇게 가리를 잡고 나니 이렇게 동서남부 박힌 문을 열고 막아야 될 문을 오늘 은 막아서 너한테는 오늘 공수 준대로 따르면 이렇게 소원대로 도와주고 재수길문 열어줄 테니 그리 알아 준다 알아 준다 네. 할게 아니니까 그 길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고 살아라 조상이 이렇게 앞을 가로막고 할머니 나름 한다 해도 그게 다안 닦여서 네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닦고 살아라 그래야 너라도 산다 라고 일러주고 싶었는데 아무도 그렇게 말을 안 하니 너무너무 속상하고 할 때마다 앞을 막았고 할머니가 힘껏 아니라고 자꾸 일러주고 음, 맞아요 할머니 거기 천불 납니다 음. 어, 너무너무 불쌍한데 어, 어, 내 새끼를 어떻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 너무너무 속상하고 내 비룡 공로는 어디 가고 부처님도 무심하고 산신님도 무심하고 영신님도 무심하다 인생인간에힘들 어, 없다 해도 내 손녀만 할까 내만 할까 나도 살면서 자식복이다, 시서방복이다, 모질게도 모질게도, 그렇게 살아서, 부처님들이 기하면될줄 알았는데, 그 또한, 다 부질없다, 싶었다. 근데 네가또 이렇게 사니까, 또 할머니 쟨가 싶고, 할머니 딸 집에 싶고, 그래 안 해도, 잘인도바아 가면 살수 있는데, 그러고 할머니 네가 풀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속이 불 났다. 아니라고 일러주면 네는 맞다고 가서 하는 걸 하는 게 없게 되니까 할머니 이제는 우리 손녀 제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잘살수 있게 해줄 테니까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보장 네, 아니어도 살수 있고 공등삼촌들에서지 건강하고 저 새끼 잘 지키면 지처럼 아픔 안 겪게 지금부터 길 만들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가는 길에 우리 손이 아으로다 닦고 가요 예 이제 조금 속이 풀리십니까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손님한테 허주허신이 못들고 조상의 왕래 못하자 할아버지의 허공이라도 지켜주세요 마음 잡을 수 있게 그러면, 도와주신다고요? 그럼. 응. 그래서 기도 정성 방법 알려주고 또 기도하면서 차례차례 제자가 닦아야 될게 있으면 또 닦고 살고 빌어야 될게 있으면 빌고 살고 그래서 직업으로 도와주실 때 감사하게 산답니다 아.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어. 할아버지 밑에 동자은 없고 천년은 없어? 안, 안 보여? 어. 때가 되면 올 거지? 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네. 응. 네. 자 오늘날에 이렇게 네. 조시가 좀 남치면 우리 남씨 어, 기주가 어떤 줄매기를 잡고 신을 받아야 되는지 신이 뭘 하자고 하시는지 조상은 어떻게 갈래 잡아서 뭐그 원정을 풀어줘야 되는지도 너무 모르고 네. 신고이라는걸 했고 신당을 모셨고 폐송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신꽃을 하고 짝뚝까지 타게 되다 보니까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더 멘붕이 온 상태다. 어, 우리 제자는 신을 분리신은 아니지만 어병으로 많이 내려와서 재물로 이어가고 명으로 이어가면 그런 수양제자지 음. 어 불리제자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절 많이 하면서 조상이 벌어진 벌이야. 오늘 닦아줘 고 하지만 네가 지은 죄는 <웃음> 네가 닦아야 되겠지 네. 그래 아들한테 안가겠지 위에 조상들도 그렇게 해놓고 자기 벌을 다못 닦고 자기 공을 다못 하니까 그게 후손에 내려오는 거고 네. 네가 이 저질의 한걸못 닦으면 네가 아들 그대로 또 받아. 그래서 이런 걸 되물리면 안 되도록 앞으로도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잘 판단을 해야 되겠고 오늘 조시가 지금 남시명당 이렇게 조상이 청춘가고소영가고 한마는 조상 한당에 다 한을 풀고 원마는 상원당에다 원을 풀어 선안고에 매이고 영산고에 매이고 산신고에 매이고 용신고에 매이고 칠성고에 매인고를 단낱치 풀어드릴 때 어째 이 끝에 살이 살 수가 없고 악기잡기가 없겠느냐 더 좋은 신다 물려내고 악기잡기 몰아내고 이 가슴 맨날 다 살살 쏜 걸으러 갑시다 내이로 신을 알아? 어 조상을 알아 신을 알아 사주팔자를 알아 어, 신이 네 맘대로 오라고 오고 가라고 면가네 이때까지 네가 원하는 신을 했지 신이 원하는 거 한번 알아보려고 했니? 들어보려고 했니? 어? 조시가족 남신명당 어떤 말한 신명인데 감히 네가 조시 없이 할수 있으며 살수 있으며 남시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아 뿔이 어, 없는 나무가 어디 가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까? 죄송합니다 어. 왜 신이 오면 네가 앉아 있는데도 천리를 어? 보고 고말리를 보고 몸도 날라가고다할수 있을 것 같냐? 어. 감히 넘지 못할 선을 잡고 넘고 가지지 못할 걸 갖게끔 욕심내고 네가 짝두신 명을 알아? 불사신이 어떻게 오는지 아나? 대신이 왜 대신에 대해서 오는지 아냐고? 조상 없는데 신이 어디 있으며 자손 없는데 어느 조상이 그 원정을 풀 것이며 제자 없는데 어느 신명이 와서 그 원정을 풀까 너는 조상도 없고 너가 뿌리도 없고 이때까지 사는게 허공에다 집을 지은거다 허공에다 모래사장에 집을 지었던 격이고 그 기로 그 팔랑기로 신고담면다 된다하니 그런줄 착각했던거고 신이 없어서 너한테 안 불리자 하겠냐 어, 가자니 기가 차고 매가 찼다. 이런 신을 이기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는 몸주와 정신인데 너를 누가 무당하자고 어 이런 사주를 점주했다든냐 조상공로로 어, 신의 공덕으로 만인간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만인간에 봉사하고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살아라 했다. 알았느냐? 그러면 너 명도 줄 거고 너 복도 줄 거고 네가 근심하고 걱정하면 저 자손도 지키자고 신은 그렇게 온 신명이다. 네. 그러니 함부로 한 번만 더 네가 신이라 이름 짓고 구설하고 신꽃이라 하면 그때는 네 명도 보장 못한다. 명심해라. 네. 그래서 오늘날의 심령에서 이렇게 화가 나고 예. 노여워하시고 그렇죠. 이렇게라도 우리 제자한테 깨우쳐주지 않으며 며 우리 세자는또 신을 가볍게 여기고 또힘들다보며 의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얘기야. 그러니 명심하라고 예. 이렇게 어, 일러주고 다 예. 살해 살수거들갑시다 오늘날의 타주한 땅이 들었으니 이렇게 상문의 사자 아니시냐 아, 군응의 사자 아니시냐 아 영산 사자 아니시냐 너의 목을 메고 가볼까 타주에서 떨어져 죽어볼까 어 아, 아니냐 어 그렇게 했냐 안 했냐 어, 그래서 이렇게 신꽃이라 마지막 신꽃을 하고 더더욱이 음, 작년에 짝두꽃을 하고 신꽃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죽음의 기운이 신에서 노하시니 너를 이렇게 내미는 격이다 그러니 사자가 따라 들고 수비가 따라 들고 그 전에 이때까지 한 것은 신에서 어떻게든 봐주고 몰라서 그렇겠지 기다리고 계신 끝에 네가 짝두를 타면서 신고서 한 이상 신에서 너를 확 누르고 비켜안전이 그 끝에 영산들이 이렇게 니네 앞에 맞고 그때부터 돈이고 모두 다 막히는 격이고 하는 일마다 다더 막히는 격이고 이 신에 상해를 이렇게 있게 된다 오늘은 그거 알아라고, 오늘은 쏙 걷어가서, 너 터지에 놀고, 네 오장육부에 육천마리 놀던 거, 이 안에 쏙 가둬서, 신의 가물에 걸개를 칠 것이고, 신의 전기로 다 닦아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진작을 해라. 도 수비 아니냐? 도서말명 네. 아니냐? 네. 내가 이렇게 사자 등이 없고 아이고 니가 외작들을 탈때 내가 놀았고 네. 수비 말명이다 어? 네. 허주허신 어, 이런 신이 원래는 있지만 너한테 이렇게 흔들려 보고 니가 네. 그래 선작도 놀라 탈때그 부정도 네. 내가 놀았던 것이고 니가 어, 뭘 알고 타냐? 이년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네 등에 올라타서 잠시 내가 놀아봐도 되지도 않을 거를 잠시 좋으면 뭐하냐 네 건지 남의 건지도 모르고 네가 죽을라고 갔냐 살라고 갔냐 살라고 갔죠 너명 네 대신 대주명 대신 자들 명 대신 대수대명으로 잘 풀어서 보내라 했더니 네. 받아들이고 왔으니 그명값으로 누굴 줄려나 니를 데려갈까 아들을 데려갈까? 잘못됐습니다 하지 마라 네. 어, 약도 알고 먹으면 보약이 되겠지만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지 그런 것이다 네. 그것도 알고 하면 독이 되고 모르고 하면 네 인간의 욕심으로 하게 되면 어, 화를 부르게 된다 네. 내가 오늘 이거 읽어 주봐서 놀던 거 닦아가고 네. 이 가정명당에 놀다 서 가들어 가시면 오늘날에 이렇게 살아 살수 갖고 아끼잡기 물려내고 신을 정리를 하고 허주라는 거 밝히고 네 몸주를 찾아주고 약간의 살수는 벗겨져도 우리 아들까지 지켜주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다. 어. 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된다. 그래 해야만 응. 그래야 돈을 벌어주고 네 원하는 대로 직업으로 어 아들도 지키고 이렇게 소원대로 네. 살 수가 있으니 그래야라짐작해라 근데 처음에는 좀 뭔가 이제 좀 멍했어요 <웃음>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놀 이렇게 놀아 제가 뭐, 놀아보고 할때그 느낌을 보니까 나 아,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또 직접 바꿔도 바꿔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이라 했던 거랑은 좀 많이 남, 남다르기도 했고 속도 시원하고 그냥 깔끔한 것 같아요. 마음 가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제가 살수 있을지 선생님이 일러주시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해서 덜 봐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마음도 너무 편해요 오늘 사례자는 신꽃을 한번 했다가 퇴송도 해보고 또 신꽃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궁금해하는 사례자였는데 첫째는 이 사례자는 무당을 불릴 신이 없습니다. 무당을 해야 되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다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신굿을 하든 이런 굿을할때 어떤 자기 주입 줄에 조상을 맡게끔 풀은 것도 아니고 그 줄에 맡게끔 또 모신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전혀 그 덕을 보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원래 시집을 가게 되면 남편 집이 주인공이 되고 아들을 낳았을 경우 주인공이 되고 몸 주시는 본인 줄에 서는데 오이사해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외줄만 하고 본인이나 시댁 쪽은 아예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본 줄에서는 이제 안 좋게 가신 조상이 여러분 계시는데 이 고도 안 풀린 상태에서는 절대 신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위 조상도 움직이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삼촌자들이 자살 연가로 경산의 메인 고가 제일 심했고요. 그 다음, 외조부리의 외, 외정조 할머니를 대신으로 모시고, 불사로 모시다 보니, 태아령이나 애기들이, 이제 어릴 때 가는 애기들이 와서 조상 동자라고 와서 막 이렇게 했던, 놀았던 게 많이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원앙이라고, 이제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영가가 잊지를 못하고, 이제 원앙 상사로 가장 많이 오랫동안 이렇게 조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그 조상 영가들을 이제 천도를 하고 허주신들은 다시 오지 못할 결계를 찾던 그런 곳이었어요. 이제 조금 멀긴 하지만 제가 기도를 한 3일씩 끊어서라도 좀 기도를 하면서 이 기운이 오늘 붙었다 해서 다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고 자기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의지가 조금 굳어질 때까지는 한 100일 기도를 시켜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살해자도 하겠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주를 찾아가고 직업이나 이제 자식의 안전 뭐 건강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충분히 열릴 걸로 보여져요.